하다. 쨍해. 쨍하고 끝내는날 돌아온단다. 돌아 그불 찾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오 형비 어떻게 이건 가사를 안 틀리냐? 엄마 최애곡. 아. 어. 아 엄마의 최애곡이야. <웃음> 어.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감탄다. 뭐야?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이요. 노래는 맨날 맨날 바뀌어. 천둥 딘세 하이포이요. 저게 저게 노래. <웃음> <웃음> <웃음> 그거 그거 아니냐? 이상하다. 우리 정모 갔을 때 에이치가 부르던 거 아니냐? 그 루피 용내자던 거? <웃음> <웃음> 아, 루피! 루피 목소리로, 루피 목소리로! 다시 보기 없어져서 영상 갖고 있는 거 나밖에 없어. 아, 영상 가지고 있어? 가끔 돌려봐. 비운없어거 같아. 신나겠다. 근데 왜 <착한> 그거 <의미> 안 넣었어? 그거 조금이라도 넣지, 그 영상에. 그날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목소리> 아니 너무 조작권이어가지고. 그래도 몇초 이하로 넣으면 괜찮을걸?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내추면 저 노래 이상하고 해가지고 넣었더만.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종합포? <목소리> 자, 재밌겠습니다. 네. 네. 재밌습니다, 오늘. <웃음> 재밌겠습니다, 오늘. 재밌겠습니다, 오늘. 재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세자조아께서는 아직이시냐! 세자조아! 세자조아! 세자조아! 싸거지 없이... <웃음> <웃음> 어린 동생 왕자님께서 없단 말입니다, 오늘. 오늘 서두르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오늘 한번 이겨보자고. 우리 뭐, 뭐 해야 되더라? <웃음> 시작부터 이름표 걸려 있는데요? 잠만, 이름표면 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의사! 압수수색을 인형. 실시해야 됩니다. 몽둥이들고 날 따라오게나. <웃음> 자 우리 넘어간다. 우리 막으면 은 전쟁 납니다. 어? 어? 납니다. 잠깐만 총 들고 있는데 쟤네. <웃음> 잠깐만. <웃음> 어이 어이 어이 이북에. 어? 음. 니네 세자 좋아. 수능 듣고 8등급. 와, 와 진짜? 압수수색합니다 압수수색. 이름표 이름표. 주머니 딱네일로 와봐. 뭐 많이 넣었네 진짜 못났다 어? 두번 뒤집어봐 어허 지금 아하 세자조 앞에서 지금 무엄하다 그래 수능 국어 9등급 저 자식 눈이 돌아갔다 점수 진짜 무엄하다이아 죄송합니다 됐어 여기는 내가 정리할게 남면 너 이름표 좀 있냐? 이기는 한데 나는 아직 어디쪽으로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이 코코아 꽁을 주게 코코아 꽁? <웃음> <웃음> 코코아, 꽁 코코아 꽁! 코코아 꽁! 코코아 꽁 64개 <웃음> 코코아 꽁 64개 <웃음> 혹시 이름표가 네. 몇 장이요? 한 장입니다 아저한 장이면 좀 곤란한데 그럼 우리 쪽부터 받아 가겠습니다 장관님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허락을 안 받던데. 아니 없잖아 없잖아 오늘 읍잖아이 나라에 우리 나라, 너네 나라 말고 우리 나라에 대자가 없으니 내가 왕이지. 어허어어어어어어 왕 아하. 와. 와. 야심이 너무 크다. 어, 상을 보니까 딱 진짜오. 어 반골의 상을 아, 가지고 있네 이 녀석. 내 말은 영부러 장을 가지고 있나. 아니, 왕이 될 얼굴이 아닐세 자네는. 제 얼굴도 마찬가지일세. <웃음> <자네는>. <웃음> <웃음> 지금 세자전하께서는. 무어 20대 여성분들의 마음을 흔들게 생겼단 말일세 이 아주 그냥 의, 의자왕이 될 건가? 그쵸. 아주 그냥 여자만 밝히고 아주 그냥 아, 그러,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냥 <웃음> <웃음> <웃음> 장난일세 <웃음> 체험해 한편 국녀 한편 국녀 갑시다 아 그리고 이대로 우리는 출항합시다 나갑시다 어디로? 왜냐면 바다의 심장도 재료입니다 어. 학문으로 봤을 때어디로 가야 하나? 전화의 나를... 학문은 잠시만 지금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게 전화의 학문 이런 전화의 있거든. 학문 나 지금 되게 수치스럽다 <웃음> 제대로 말해? 전화의 학문이 Tonai. Tonai. Tonai. Tonai. Tonai. 아니, 뭐냐? 아니 같이 <웃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난참 곤란스해. 근데 잠시만요. 세자 좋아랑 우리 엄마랑 바람난 거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아, 사자, 사자, 사자. 아, 니어워게 <웃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아니, <웃음> 혼자, 간다. 저도... <웃음> 혼자 간다. 혼자 간다. 혼자 간다. 혼자 간다. 좋아. 제가 모시겠습니다. 좋아 혼자가 좋으신가 보네. 아닌데, 둘이 있을 때더 좋아하던데. 아, 알았어요. 오늘 콘텐츠 이까지만 하겠네. 아, 알았어요, 알았어. <웃음> 제 뒤에 있는 자는 좀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도 무사가 아닌가. 소신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어허. 지금 얻어타는 주제에 지금 배까지 가져가려고. 근데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소 지금. 남파선이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오. 모르는 것같은데 여기서 버려야 됩니다, 저와. 와, 딱나이스 이거야! 이, 거야, 이 멤버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 거예요, 여보, 여보, <웃음> 여기 지난번에 봤던 데 같은데? 버섯 섬이다! 미치. 되게 희귀한 섬인데! 난파선이 없고 이게 있다고? <웃음> 그러니까 난파선 나오라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버섯도 있어? 버섯소, 어? 버섯소, 버섯 소 버섯 버섯 소가 있나 혹시? 나 근데 버섯 필요해 저희 어머니 고려장지역으로 딱입니다 아, 어디갔어? 어, 저빈대가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이거는 빗소리인데? <웃음> 아 진짜 나 버섯을 버려놓고 지는 느낌이 가네? 음, 와대박아 <웃음> 정말 내가 마을 밖에서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말 좀 우리.. <웃음> 친구들 편하게 해 그 앞에 있을땐 편하게. 어, 편하게 반말해. 어, 그래. 어. 그러니까 좀 잘하자. 잠시만. 그렇게 말하면은 <웃음> 좀 공부 좀 하고 너는 들어가서 보자. <웃음> <웃음> 아, 미안하네. 미안하네. 이렇게 멀리 나와서 하는 말인데 빗소리 자네. 우리 함께 영모를꽤 싹지 않나. 아, 그렇기는 한데 제가 자꾸다 무시하잖아. 그냥 배신해 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면 좋잖아.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노을 그래. 바라보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어. 얘기 좀해 봐. 그래. 그래 야 하자. 자. 자. 너가뭐 마음에 담아둔 말이 하든. 뭐니? <웃음> 뭐? 뭐? 아이씨. 어. <웃음> 아 됐다, 됐다. 배 없지, 배 없지. 아 뒤에 탔네. <웃음> <웃음> 생각해 보니까 내 비밀 기지에 하나 있어. 뭐가? 바다의 심장 찾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온 김에 하나쯤은 찾아야지. 또 그걸 찾으면 내가 또한팬이의 능력을 딱 보고 반해서 돌아갈 수도 마음이. 아 진짜로? 오? 더큰 버섯 섭니다 저기는 진짜 들려야 돼 아니 왜 이런 일이? 잠깐만 버섯 소를 데리고 가면은 백성들도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니까 굉장히... 그러면은 무료 식소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남파... 어? 버섯 <웃음>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보게 잉? 돌아와 보게 여기 남파선도 있다 둘째 왕자님이 안 계시니까 또 이렇게 <웃음> 어? 돌아서는구만 여기에 남파선도 있다고? 이거... 여기 있잖아.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에이 에이. 어어 어? 이렇게 해? 어? 예 추억이 생각나서 장난 한번 쳤네 장난. 그러면은 지도 한번 내나봐요. 내 지도랑 바꿈새. 꾸애좀 욕심이 많네. <웃음> 누가 자 중얼거리나? <웃음> 이거 야, 뭐야? 하나 더 있네. 오. 아 여기에 이, 이, 배 하나 더 있네? 이것도 들을까? 입수 편하게 하자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러네. 내가 할게 다들 앉아있어 그래 내가 할게 그래. 내가 쉬게 쉬워 쉬워 캡이 나푹 쉬어. 캡이 나푹 쉬어. 되게 잘 쉴게. 푹. 조마하게 앉 있어. 어. 꼼짝도 하지 말고. 음. 어 내려갈게. 아 <웃음> 어, 저기 뭐 있는데? 어? 뭐야? 왜배두쪽이떠 있어? 이거 뭐야? 여기인데. 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또 너냐 김빛슬또 너야? 나안 들어갔다 그럴 줄 알고. <웃음>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름표에다가 바다의 심장까지. 건날개의 거북이알, 단단한 얼음. 그 다음에 기존의 부활태. 아이고 은유한테 받아왔어야 되는데. 올바른 사과? 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정제된 광채인가 뭔가. 왕은 한 팬이가 되는데 힘든 건왜 너네가 힘들어? <웃음> 우리 다 같이 힘든 거지. 그 고생 다안 하고 어떻게 손에 얻나? 생각을 해봐. 사장님이 고생하는 그런 거 봤어? 어. 제 음. 케빈이라고 유튜버 중에 있거든. 음. 나도 <웃음> 얘기해놓고, 좀 슬펐어. <웃음> 얘기해놓고 좀. 좋은 케이스. 얘기해놓고 좀. 거부 말을 갖고 오는 자에게 관직을 내리는 거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 알아? 생각해보니까 그 담벼락 생긴 거 우리 쪽 안쪽으로는 실제로 포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기와 어? 버섯 스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버섯소 오 그러니까 구호를 어? 이렇게 정할게요 한팬이는 버섯소 나그 옛날 전래동화가 생각나네 <웃음> 한팬니의 <펜이의> 포는 <웃음> 다 버섯소 한팬의 소는 다섯 아. 그러니까 한이는다섯 <목소리> <벗었어. 목소리> 좋네, 좋네. 이이러면 여성 표는 확실하겠구만. 어나아못올라못 올라와. 어디 지금 목운 그렇지. 오 오. 오, 째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웃음> 드디어 외계인과 교신을 성공했습니다. <웃음> 드디어 우리 거처를 달로 옮기겠네. <웃음> 드디어. 아 근데 근데 끈이 있는데 왜? 아세 마리라. <웃음> 아! 아, 아, 뭐? 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외계인, 두 마리만 쓰면 되네 외계인과의 두 번째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백성들은 들으라! 어? 둘째 왕자님 없는 김에 내가 딱 얘기하는데 어 버섯도 들고 왔으니 이거 진짜 어, 나라의 길조입니다 그거는 우리 어. 한펜 왕자님이 딱 오셨으니까 세자저하가 오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다 어? 우리 발전이 발판이 될 걸세 아 그러고 보니 의원 정제생 건 없고 그 정제생이 전혀 있습니다 아 그거 주시오 이걸로 앞섰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게 필요합니다 섬세한 손길 단단한 얼음을 캐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 받은 게 있지? 어? 오나헬수 곡바 소실 저주이씨 저희 어머니지만 뭔데요? 그냥 소실 시켜버릴까요?